S.I. S.E. 너할 거잖아. 나나 나 집에 갈 거야. <웃음> 잘 받아먹겠습니다. <웃음> 저 일어나면 되나요? <웃음> 네. 좀더 누워 있어도 돼? 연나기 싫다. <웃음> 언니 왜 구석에서 혼자 웃어요? 저는 이름 말하셔야죠. 아 저는 <웃음> 공부하기 싫다입니다. 여기는 저희 그 회사 기숙사고요. 랑 같은 방을 쓰는 대리님이 계시는데요. 까먹으면 나 서운해요. <웃음>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언니 캐릭터 만들려고 <웃음> <웃음> 예민하고요. <웃음> 정답 <웃음> 대리님. 아유 예민한 생각입니다. 잠은 무덤에서 주무셔라. 의 셔라이고요. 어 저는 시루다 씨의 직속 상사를 맡게 되었어요. 네, 인도네시아를 가야 돼 가지고 그 현지에서 일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시르다 씨? 물을 내리기.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아 현지 현지에서 중요한 것은 <웃음> 언어입니다. <웃음> 언어죠. 어, 언어. 저희가 또그 현지에 가서 척척척척 일을 잘하려면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가야 돼요. 음. 네. 안 그럼 저처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귀찮지 않아요? 귀찮죠. 여기 굉장하군요. 이 침대도 까사 건가요? <웃음> 서서야 할게요. 저는 원래 서, 서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허리가 아프더라. 어떤지. 네.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 요런 의자 정보는 오. 있어야죠. 대박.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 도 편안해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어때요? 오. 좋아요. 나 처음이에요. 내목 위치에 목이 딱 있는 거. <웃음> 의자가 막 이렇게 뭐 어떻게네? 어이것도 올라가네. CDG라고 어, 아세요? 알죠. 그 시... 엄청 유명한 맞아요. 의자계 에르메스 같은 거죠. 헉, 안녕히 계세요. <웃음> 이렇게 <이런. 웃음> 그 CDG라는 브랜드와 신세계 가사가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거 저번에 추석 때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아, 조카. <웃음> 유모차 같다는 거죠, 지금? <웃음> 느낌이 되게 소프트하게 굴러가요. 층간소음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희 아래층 박상사님이 기가 거의 도베르만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층간소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박상사님. 네, 딱 통통이 잘되게 메쉬로 되어 있고 이 팔걸이는 안정적이로 고정이 탁 되어 있고 좋더라. 좋은데? 진짜 편해. 어, 이거 부작용.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맨날 지 알지, 멍 때릴 때. 너도 그러지? <웃음> 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이 책상. 이 책상이요? 이거 움직인데요. <웃음> 뭐야? <드립이죠. 웃음> 뭐야? <어디까지 웃음> 대박이다. <올라? 웃음> 어, 이게 서서도 있렇게쵸서할수 수수 있어. 이거 왠지 그 있잖아, 학창시절에. 서서 하는 너 책상. 너 뒤로 나가 있어? 이러면 어. 뒤에서 이거 서가지고 이거. 하나 이런 책상 있잖아요. 어, 소리도 아. 별로 안 나. 되게 조용하다. 이 움직이는 소리가 제 방에 있는 공기청정기보다 조용하네요 <웃음> 이거는 진짜 아기들도 앉을 수 있겠다 그러네 되게 좋은데 널찍널찍한게 어? 게임하고 싶다 이러고 게임이요? 네 아니 공부하라고 여기 앉혀놨더니 무슨 게임이 싫어다 응부 싫어다 네 일단 저희가 공부를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굿모닝 슬라맛 빼빠기 이거는 언제죠? 굿데이? 슬라마시앙, 슬라마시 구시란 뜻이네. 시앙, 시앙. 이거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음절 이 있나? 뭔가 모르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굿 애프터 눈은 슬라마소래. 슬라맛 말람. 말람 슬라마띠두루. 파리다. <웃음> 나도 나그 사람 언니 <웃음> 지루해 앉아 있기 어. 앉아 있기만 해스낭 <웃음> 네. <웃음> 버릇뜸 무 등한무 등한무 <웃음> 드리마 가시 퀴즈 한번 할까요? 퀴즈요? 네, 이럴 줄 알았지 <웃음> 배운 것 중에 내셔야 돼요? <웃음> 네네다 <웃음> 외우셨어요? 아 잠깐만요. 유통북인가요? 네, <웃음> 자기 이름 먼저 외치고 하시면 돼요. 슬라마빠기. 선아 이런... 어? 공부하기 싫어다. <웃음> 슬라마빠기.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와 대박이다. <웃음>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공부하기 싫으다스 아, 틀렸어 이미. 아봐줘 스왕 스 버츠무 등암무 아내 이름을 까먹었어. <웃음> 잠은 무덤에서 주무셔라. 셔라. 등암무 아니야. <웃음> 공부하기 싫으다시 시앙 네. 시망 샤라! 까사 화이팅! 뭐야? 뭐야! 아! 아! 처 비슷했어요? 시, 스, 에스, 이, 어쩌고였는데? 시, 못 봤어요. 윙! 윙! 시, 스. 샤라! 바로 또뭐 누가 앞에 하나 더 있어! 수능! 아... 그, 그, 그러니까. 아! 공부하기 싫어! 굿 데이 굿 이브닝 주무셔라 저녁 인사 굿 데이 띠드루? 띠드루는 굿 나잇이었는데 굿 모닝 아! 공부하기 싫어! 굿 애프터는 얘 예, 컨닝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봤어요. 아니에요 카메라 판독하고 갈게요 <웃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모닝 굿다 했는데 안한게그내부터인거에 <웃음> <웃음> 아, 하나 진짜 처음에 억울하게 먹혔어요 <웃음> 좋아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네. 아, 감사합니다 깔라만씨가 깔라만 <웃음> 아니고요 와 진짜 깔라만 어렵다 깔라만씨가 아니고 뭐지? 깔라만씨 아, 허리 아파. 아, 이거 허리 진짜 아파. 쉬운 건데. 아 허리 아파. <웃음> 이거 진짜 쉬운 거였는데. <웃음> 어, 언니 잘 <웃음> 보여요? 어 여기 잘 보인다. 좀 자다 할게요. 아 까시. 까시 봤어. 까시. 까시? <웃음> 아 뭐지? 이거 알아? 내가 써놓고 내 글씨를 몰라. 얼마나 이상하게 썼으면 <웃음> 이거 진짜 쉬운 들어, 많이 들어본 거였는데. 진짜, 봐도 몰라. <웃음> 진짜, 도 <맞아>. 몰라. <웃음> 이거거든? 리마. 철아! 뜨리마까시맞다 아, 맞다. 아, 이거 왜 뭐라고 승부욕 생겨? <웃음> 철아. 슬라맛 소래 공부하기 싫다. 슬라맛 시양. 와. <웃음> 어? 뜨리마까시 철.. 철자? 와나 뜨리마 까지만 딱! 스펠링 안 써놨는데 <웃음> 대충 T T 천하 T T H T R 너해 공부하기 싫.. 어 너해 T U T E 너! 공부하기 싫다 T. E. L. E. R. 이구나. 샤라. T. E. R. I. M. A. 그거 아까 다시 보여주시죠. 그문제 <웃음> C. A. <웃음> C. A가 아니야? C. A가 아니야? C. A가 니까 C. 아 C. T. 앞에 건패스해주시나요 혹시 아까 말했으니까. T. T. H. 어, 뭐였어? 씨가왜 C가 아니지? 아, 나알것 같아, 셔라! T. E. R. I. M. A. K. A. S. I. 그렇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리님! 대리님의 훌륭한 가르침. 가사야. <웃음> 가사야, 위로해줘. <웃음> 아, 좋아요. 저희가 또. 싫어요. 너무 안 <웃음> 됐으면. <앉아 돼? 있으면은. 웃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근데 요즘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은 계속 앉아있으면 건강에 무지무지 안 좋고 맞아. 또 땀도 차고 또 너무 졸릴 수 있으니까 가끔은 일어나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올린다. 저보다 살짝 덜 올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웃음> 그 정도에서 멈추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어, 같아요. 네, 괜찮은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를 올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꽤 많이 차이나는데. <웃음> 좋다. 이게 진짜 잠올 때 좋아요. 음. 그리고 확실히 집중력이 앉아있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부스터 효과가 날것 같아. 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 알지. 학창 시절에 이거 완전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두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이거. 아니면 막몸막이렇 비틀고 왜냐면 오래 서 있으면 몸이 좀 이상해져. 막막 몸이 좀 이상해져. 사물 안에 발 올리고. 어, 어, 이런 <웃음> 거.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맞아, 진짜 이상해지잖아. 어. 이러면. 이상해지잖아. 맞아, 기억나네. 그리고 나중에 막 여기 이렇게 된다.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잘 올리고. 맞아. 어? 많이 해봤어. 어, 이거 어제 <웃음> 허취지 이거 스트레칭도 되네. 어, 맞아. 이거 복근 운동도 돼. 복근 운동 좋다 어, 진짜 복근 은동어디 컴퓨터 이렇게 둬도 충분히 쓸수 있을 사이즈? 동치 작은 어린이분들이나 학생분들은 두 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회의나 뭐 얘기하면서 그러네.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사이즈가 넓어요. 작업 같은 거를 여기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이라든지, 최근 <웃음> 어? 다림질! 어! 다림질! 다림질 좋아! 저는 모션데스크 제일 장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 있어도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맞네. 쓰는 학생이 자랄 때도 계속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 어린 친구들이 쓸 때는 이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음. 쓰고. 진짜 아빠가 쓸 때는 너무 뭐 올리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올려서 이렇게 재택근무 하면서. 여기 아래는 또 이제 아이들이. 아빠 뭐해? 아빠, 도로 놀아줘! 이거 뒤로 어떻게 젖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왼쪽 거를 위로 올리고, 뒤로 이렇게. 아, 왜안 돼? 그거를. 아, 잠깐만요. 어, 지금 고정된 거예요. 어. 다시 좀더눕 이거는 고정 풀려있고. 지금. 아. 됐죠? 힘! <웃음> <웃음> <웃음> 힘으로 눕히고, 그 다음 고정. 어 진짜 좀 자야 될것 같아, 이 햇빛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 계속 이렇게 앞에 빠져 있잖아, 맞아. 목이 그러다가 한 번쯤 이렇게 목을 쉬어줘야 돼. 돼, 이렇게 쭉 나는 그 목이 잘 담이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 목을 너무 안정적이게 받쳐줘 그래서 잠이 더잘와이 정도 각도가 약간 사장님 각도 이거 아 사장님이라면 이 정도는 가야죠 <웃음> 들어오시게 이거 우리 둘이 올라가도 되나? 될것 같아 진짜? 응. 대박이야. 진짜 쩐다네. 오. 오!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무대에서 리프트 아, 리본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박이다. 콘서트여 생각나는 건. 콘서트 그것도 언제 하셨어요 보러 갔어요. 아, 보러 간 거죠? 에이, 보러 갔어요. 대비하셨었던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센터로 가나요? 아닌가? <웃음> 선생님.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위쪽이에요. 아, 이쪽이에요? 아, 위쪽이에요. 위쪽 응. 하나 걸러주세요 이쪽이다. 공개해주세요. <웃음> 짜잔. 램프. 테이블 램프입니다. 플리츠 면그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주름져 있는 거? 오, 귀엽네. 아, 화이트 송이 같이 생겼다. 아, 이걸 봐서. 봤... 언니, 영원 영혼... 청다 떨어졌네. 네, 비싸고 네, 네. 맨 밑에 있었구만. 아, 그래? 모션데스크 여기 썼는데. 아, 아 모션데스크 이거? 어, 아, 대박이다. 여기 썼네. 어, 죄송해요. 아. 등장 밑이 어둡다고. 아. 정해주세요. 어떤 댓글을 써주신 분에게 추첨으로 이걸 드릴 건지. 모션데스크 아, 뭐, 오행시? 네. 현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현? 샤인이날 감싸네. <웃음> 제가 먼저 해볼게요. 모모샨 샨샨한 바람이 분다 배대 중에 스 스스에 크크크크안될것 크. 같은데? 어렵 어렵네. 까사로 2 m 치였 까사 쉽겠다. 까사 좋다. 까 어.. 비방역으로 나올 뻔했어 아 <웃음> 어, 죄송해요 <웃음> 까사는 사 사랑입니다 까까 <웃음> 까. 까마귀 또, 또 울어 너만 하면 까마귀 우는 거야 까마귀도 <웃음> 아, 아는 거야 아, 모르겠어, 어려워 다시 까사는 해야 돼 표정 봐봐 까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웃음> 댓글도 다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야? 그, 아, 이거는, 이건 안돼요. 저희가 했던 거는 제외입니다. 초점을 통해 이 어니언 우드 플리츠 테이블 램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굿담컴이 지금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사랑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모셔라 대리님 저랑 오늘 스터디윗미 네.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일단 제가 거의 반은 맞춘 문제다가 숟가락만 얹으셨잖아요. 맞아요. 훌륭한 대리님 덕분에 제가. 끈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착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깜짝이 <웃음> 저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 아까 스터디 한 걸로 인사할까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뭐예요? <웃음> 그렇게 공부했는데. 아! 까시, 까시! 드라마 뜨리마, 뜨리마 까시. 스펠링? 네. 알죠, 알죠, 스펠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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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까지 가? <웃음> 어디까지 가? <야>, 너창장에 닿는 <웃음> 거 아니야? 다할거 같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더 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슬라맛. 오케이. 포기. 이 대박이다,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진짜 튼튼한가봐. 둘데 없는데 갖고 싶어. 어, 나도 둘 데는 없어. 어, 둘데 없어. <웃음> <웃음> 어.